빨리 말하고 싶어서 뮤직비디오 촬영 중에 이렇게 제보를 보냅니다. 닉네임은 내 친구는 내 친구 뚜뚜 이고요. 뮤직비디오와 자켓 촬영을 바다에서 찍었어요. 바다를 오랜만에 가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다들 수영할 생각에들떠 있었어요. 이제 어떤 멤버는? 아, 내가 예, 바다 수영을 진짜 잘해. 내가 수영을 좀 한다. 이런 멤버도 있었고 저는 사실 수영장에서는 수, 수영을 할줄 아는데 바다에선 할줄 모르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많은 기대를 안고 바다에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들 허우적 되고 있더라고요 다들 소금 1년치 다 먹을 거예요 아마 다음날에 부었을 거예요 너무 많이 엉덩을 많이 먹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초판 아닐까요? 숙소에 있는 컴퓨터를 되게 많은 친구들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통과. 매번 제가 자고 일어나면은 제 컴퓨터 위에 과자봉지, 빈봉지가 한개두 개씩 들어가는 것 같아서 몇몇 어린 친구들 모로 알고 있으요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져주시길 이상 만느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여정입니다. 얼마 전에 방에 있는 서랍에다가 화장을 지우고 그대로 놔둔 사람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이어가지고 뭐라 하진 않았는데 쓰레기들의 사진을 찍고 그 서랍 위에 있는 거울에다가 붙여놨거든요 여기서 지우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거를 단톡방에다가도 올렸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방에서 화장을 지우는 이기승박정송김재윤이세 명이 저희 방에서 화장을 지우고 쓰레기 를 그대로 납땐 그런 멤버입니다 야! 그세 명! 특히 제이 형! 자기 방에도 더럽게 쓰잖아피 비에르 키치지 말고 자기 거는 자기가 잘지우고 이런 거를 동생한테 배워요? 아니죠 형이 동생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링네 있는 니키 니키이고요 방을 이제 옮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방을 저희끼리 옮겨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 일곱 명끼리 침대도 분리해가지고 각자 방에 옮겨놓고 이런 걸 굉장히 힘든 그런 노동 일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가까워진 것 같고 제 나이 프 품이 하나가 된것 같아서 저는. 그때 이후로 이제 방을 다옮겨 쓰고 있는데 누군가의 누군가의 룸메이트가 굉장히 옷을 안 치우고 막 방을 엄청나게 더럽히는 그런 게 있어서 뭐 조금 많이 굉장하게 엄청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지만 저는 어, 그래도 같은 멤버로서 이해를 하시고 치우는 건 솔직히 바라지 않아요.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어, 말을 하, 하지 않겠지만 어, 힌트를 주자면 저 이름이 조금 비슷해요 다입니다전 절대 그가 누군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 고소를 할수 없어요 저는 저는 쌈화탕 드실래요입니다 많은 분들께 제보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엔하이픈 팀의 제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정규 1집 활동을 할때 침낭을 샀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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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죠. 연습 중간에서 뺏어 쓴다니. 아 이거는 정말 N.F. 팀원으로서 연습할 때는 연습을 집중해야 되는데 참말 아, 말이 없네요. N.F.님 피파를 자주 해요. 일정 멤버가 자주 하는데 아, 제가 아무리 봐도 너무 잘하고 제일 이제 실력도 뛰어난 것 같아 가지고 여기서 선전보고 하겠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절대 저를 이길 수 없, 없습니다. 네, 그냥 네, 그렇다. 저는 닉네임 후아유인데요. 저에게는 제가 금쪽같이 아끼는 어떤 멤버가 선물해준 레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증 중에 아껴서 저조차도 만지지 않는 그 레고를 어느 날 갑자기 부서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궁금하고 화가 나는데요. 일단 저희 방에 컴퓨터를 빌리러 오는 정원이랑 니키라는 멤버가 가장 의심이 되는데요 이번 엔하이픈 자유 게시판을 통해서 레고를 부순 그 범인을 찾고 싶습니다 너 가만두지 않을 거다 너가 만약에 이번 n 자계를 통해서 밝혀진다고 라 한다면 라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실히 얘기해 두겠다 이상입니다 그 땡땡 씨가 사실 원래 아빠 화장실을 쓰는데 같이 저랑 퇴근을 했을 때 먼저 화장실에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사실 전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가위위보 해가지고 막이 인사를 먼저 씻거나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먼저 그냥 들어가서 씻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럴 때는 딱 보고 하기 표 편했으니까 얘 저자! 이러면서 그냥 저도 나중에 먼저 깨 씻었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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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말이라도 해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저는 계속 들지만 뭐 아무튼간에 그냥 뭐그 그런 얘기라도 좀 해주면 은 고맙다 이 말이에요 사실 저한 요즘 끝 같은 거 없어가지고 그냥 뭐 누가 혼자 짓든 말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딱 비어있을 때 그냥 먼저 씹긴 하는데 그냥 말해보는 거예요 네? 이상 한 친구가 인조 잔디 용 축구화를 샀는데 도대체 그걸 할 시간이 얼마나 많아서 그걸 샀는지 솔직히 이해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맨땅에서 할 수도 없고 그거를 비싼 돈 주고 반년에 한번 하러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크게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산 본인은 계속 자랑을 하면서 되게 잘 샀다는 듯이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신기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우인데요. 저희가 어제 이제 군무신을 찍게 되었어요. 좀다이 힘든, 좀 지친 상태인데 잘 극복하고 정말 서로를 잘 도와주면서 잘 끝낸 것 같아요. 요즘에 멤버들 다 힘들고 되게 바쁜, 정말 바쁜 시기지만 다들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도 좋을 것 같아서 너무 다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고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잘 이겨내서 너무 좋았어요. 선으로서 한마디 했습니다.